아, 소리 너무 안 좋아요 고파 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준비하기 전에 뭘좀 먹으려고요 아 어제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어요 다들 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해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이 9주 1일차예요 임신 9주 1일차인데 그 임신 중 불쾌 증상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우울감이라든지 아니면 빈뇨, 변비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9주때부터 입덧이 좀씩 완화되는 산모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<놀람> 어, 힘들어. 아 힘들어 아이고야 아 속이 너무 안 좋아요 이제 퇴근하는데 이제, 아, 급격히 울렁거림이 너무 심하네요. 이렇게 빈틈없이 입덧약을 먹었는데도 이렇게 미식거리는 거 보면 진짜 안 먹으면은 저는 일상생활 못 했을 것 같아요. 진짜 입덧 심한 편인 것 같아요. 하... 9주차부터 입덧이 줄어드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네요. 평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서 빵도 먹고 여유롭게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. 어제 저녁부터 밤까지 입덧이 또 심해가지고 토를 겨우겨우 참고 잤어요. 아 진짜 그래도 이번주가 피크이기를 바라면서 이번주 지나면은 좀 나아지기를 이번주만 버티자 라는 마음으로 버텨보려고요. 다음 주에도 심하면 다음 주만 버티자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오, 저 진짜 차에 스티커 처음 붙여봐요 오. 오늘은 오전부터 원래 지금 시간부터 입덧이 올라오진 않거든요? 근데 진짜 이르게 입덧이 올라오네요 점심시간 다가올수록 좀 입덧이 심해지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진짜 한 7시 반부터 막 속이 메스껍고 지금도 약간 토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약을 먹었는데도 이 정도면 은약안 먹었으면 지금쯤 분수토하고 출근도 못했을 것 같은데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점진적으로 심해졌다가 점진적으로 내려가고 약간 이런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게 없네요 규칙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변화인 것 같아요 진짜 널뛰는 것 같고 최악이네요 진짜 최악이야 저는 지금 퇴근을 하고 있고요 갑자기 하겐다즈 딸기맛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입덧 막니글니글한게 갑자기 싹 가실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럼 잘 가자 곱탱이에 딱한개 남은 거를 찾았습니다 예 음 <웃음> 기대가 됩니다. 외부 워크샵이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지금 5시 40분입니다. 5시 퇴근인데 아무튼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려가지고 진짜 막히는 퇴근길에 딱 서울 중심부에 있는 거예요. 지금 서울역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일산까지 가기에는 1시간이 넘게 걸려서 일단 저 친정에 갑니다. 여기서 친정 30분 거리거든요. 그래서 친정 가서 저녁 먹고 조금 쉬었다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오늘 남편도 회식하니까 집에 가도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간만에 엄마 밥이나 먹을까 합니다 임신한, 임신한 와이프를 태우러 오지 못할 망정 자기를 픽업부러라고 시켜대. 아니, 아니 시간이 딱 맞았잖아. 난 그냥 혹시나 해서 전화했는데. <웃음> 여보. 시간과 동선이 진짜 딱 맞는 게 뭔지 알아?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전화왔었거든. 나못받았왔는데 통화했어. 좀 전에. 오빠가 전화 안 받아서 나한테 했다는 거야. 음. 그리고 나 지금 친정 와 있다고 했더니 막, 어떻게 갔어? 그럼 용환이가 있다가 데리러 온대? 이러시는 거야. 아니요, 용환 오빠 지금 술 먹고 있는데요. 저 혼자 운전해서 갈 거예요. 이는데 지금 어머님은 한모를 데리러 와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계신데 여보는 여보를 데리러 오라고 시키고 있어 자초지정을 설명을 했지 민경이도 오늘 워크숍인데 음, 아 얘기했어 어머님 걱정 이만좀만 아니더라 입덧 때문에 음. 밥잘 먹어야 된다고 애기 잘 끄고 있냐고 물어보셨어 그냥 안부차 전화한 거지? 어 애기 잘 끄고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난알 수가 없었어 아직 그때 이후로 저도 못 봤습니다 지금 다이 차를 가는데 나는 빠져나오면서 제일 높으신 임원분들에도 또다 얘기를 했어. 익명하고 했어. 익명하고 했어. 그러니까 진짜 너무 축하한다고 막음좀팍수쳐주면서 <웃음> 엄청 축하해줬어. 딱있 오늘은 떡볶이. 더 같이 가 많이 요 그런 장실패 진짜 맛있네. 아 뜻밖의 잡채방 맛집. 오늘의 아침은 요거트 시리얼 방토. 음 오늘부터 건강식을 먹으려고 만발를 준비를 했는데 마라탕을 시켰어요. 갑자기 마라탕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근데 이번 주에 마라탕이 좀 먹고 싶긴 했는데 저희 남편이 마라탕을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딱히 먹을 기회가 없다가 남편이 어제 외박하고 지금 오늘 집에 혼자 있거든요.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마라탕을 시켰습니다. 음, 많다? 진짜 장난 아니다. 1인분이라서 엉덩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일단 당면은 뿔면 맛이 없으니까 당면 제외하고 이 정도 덜어놓고 시작을 해볼까봐요 갑자기 볼품이 없어졌네